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안녕하세요, 입니까. 안녕하세요, 주주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빙고라고 하고요. 리플 촬영하고, 젠지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롤 코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근데... 촬영이 매운 치킨 난... 촬영이어가지고 어, 아픈데, 지금 난장판이 아, 났어요. 그렇죠, 지금 난장판이 폭풍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주주는 한번 저기서 피통 싸고 왔어요. <웃음> 와서... 정말요? 아니요? 자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설명이 나와가지고 찍는 건좀 이례적이죠. 음. 이게 뭐냐면 어. 오늘 매우 치킨 촬영이 두 분의 마지막 리플레이 차량이에요 어. 어떠세요? 어떠세요? 아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을 원래 구독자였잖아요. 구독자에서 실제로 리플레이에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좋은 경험이 되어서 재밌고 뜻깊은 팔겨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빙고님은 원래 본업이 응. 계시잖아요 아, 아 젠지의 얼굴 마당 코치죠 그래서 본업이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음. 그래서 빙고를 보고 싶다 스위치 스트리머를 하세요 아 맞아요 나는, 나는 빙고? 나 맞아요 나는 빙고 하고 이제 롤 콘텐츠나 뭐 재밌는 콘텐츠로 요 유튜브도 좀, 좀 하려고 응. 지금 계획 중이에요. 이제 네, 빙고님은 리플 S에서는 더 이상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가끔 놀러 갈게요. 회식을 하거나. 아 그럴 때 음. 불러주면은 네. 달려가죠. 네, 그리고 이 코로롱 사태가 끝나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캠핑 같은 거갈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빙고님을 만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그리고 주현 씨는 이제 리플 레의 사차는 아니고요. 리플레이에서만 더 이상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리플 S에서 다른 컨텐츠들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뮤비라든지. 뭐 리플라이프라든지 뭐 숙박왕이라든지 뭐 패션 이런 것도 다 하려고 지금 네.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주현이의 특색에 맞는 콘텐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마, 맞춰서 거기에 출연시키는 형태로 그래서 주현이는 리플레이에서만 하차. 음, 리플레이에서만 네. 안 나오고 리플라이프 같은 데서 나올 거예요. 그런 <웃음> 형태로 이제 주현이는 나올 음. 것 같습니다. 음. 음. 주현이가 2019년 11월에 들어왔어요. 야. 맞아, 거의 2년 차예요. 이제 곧 2년. 리플레 상징이잖아요. 소감받으세요. 음. <웃음> 그러게요. <목소리> <목소리> <야, 웃음> 아 근데 뭐 별로 해야겠다. 할 말이 없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레이 촬영보다 리플라이프 촬영을 좀더 좋아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보다 원래 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좋아해서 네, 그런 촬영을 이제 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제 리프레스 구독자님들께 아... 인사하자면 네? 뭔가 저가 말도 잘하지 못하고 막 캐릭터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모습을 재밌어요 <목소리> 해주시고 좀 아껴주신 모습을 보고 많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리플S 채널에서 저를 이제 보실 수 없는 건 아닌데 리플레이에서의 주주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또 아쉬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그 사랑을 이제 리플라이프의 주주로 옮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항상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주현 씨와 빙고 씨는 이제 응. 결별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헤어졌나요? 헤어졌어요 아, 음, 어 헤어졌죠 사신혼 관계였는데 이제 헤어지자 네 <웃음> 돌싱이 되었어요 돌싱이 네, 연락주세요. 빈거는 이제 트위치에서 볼수 있고 음. 주영 같은 경우에 트위치에서 볼수 있고 리프레스 다른 프로그램에서 볼수 있는 거 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명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시 츄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